여기 맵에 보면, 여기 제거된 둥지라는 보물상자가 있죠. 여기 나무 위에 있는데, 위태로운 비단 둥지. 이건 어떻게 먹냐면, 어, 파편가족 무리 어미에게 미끼잡이를 써야 돼요. 톰캣의설명에 보면, 근처에 있는 녹시어스 모스한테서 얻은 미끼잡이로 이거를 파편가족 으름꾼에게 사용하고 이 으름꾼을 컨트롤해서 나무 옆으로 가라고 하네요 한번 해볼게요 파편가족 으름꾼한테 아이 뭐야 누가 데려갔다 어? 저 사람 했나보다 여기 있는 으름꾼한테 이걸 쓰고 어 그럼 자동으로 타지네요 어? 잠깐만 어 된건가? 그렇게 하고 뭐마무 뭐 밑으로 오면 뭐야 왜 안돼 아씨 전투 걸리면 안되는거 본데? 다시 아, 다시 얻으러 가야되네 제가 먹은 위치는 두군데였거든요 여기 좌표상으로는 44.24 30.72 여기 틈에 보면 하나가 있고 다음에 저 옆에 보이는 어디 있지? 저 앞에 동굴이 하나 있죠. 여기 동굴에 여기 아직 있네요. 여 동굴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전투 안 걸리게 한번 다시 해 보고 근데 전투가 안 걸려야 되는 거면 너무 까다로운 조건 아닌가? 나 타지다가 전투가 걸렸는데. 일단 전투 풀고 으름꾼한테 하랬지 여기있다이 으름꾼한테 쓰면 어 자동으로 타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타서 나무 밑으로 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되네요 이게 생기네요 제거된 둥지라고 먹으면 됩니다 이러면 끝 호루라기가 생기는데 이게 뭐야? 카사의 영혼을 소환하여 20초동안 시전자를 데리고 휙휙 이동하게 합니다 지쳤을 경우에는 느릿하게 다닙니다 어딨어? 다시 하면뭐 없네요 호루라기 오, 이거 뭐야. 아,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동속도가 되게 빠르네요. 뭐, 아무튼, 이렇습니다. 제가 발견한 거는 차, 저, 뭐야. 믿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여기 동굴이랑 여기 나무 틈. 이렇게 두 개고요. 아, 이게 그, 그 뜻이구나. 20초 동안 빨리 다니고, 그 다음에 2분 동안은 천천히 다니고 그거구나. 아무튼 여기 나무 틈이랑 저희 동굴에서 얻어서 하시면 됩니다.